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웃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 마늘 주화에서, 주화에서 주화를 일년 키우면 전에. 나오는 통마늘 네, 단구입니다. 단구. 네. 요 단구를 심었습니다. 예. 네. 야, 저는 처음 봅니다. 단구가 이렇게 지금 고대로 모습을 갖고 있는데 뿌리가 막 장난 없이 나고 오 있고 또이 대도 이렇게 지금 힘차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북 구미에 슈퍼농부의 마늘밭에 나와있는데요. 이 마늘밭은 그냥 마늘을 심는게 아니고 통마늘을 심은 밭입니다. 자 지금 20일이 지났는데 과연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아우 마늘 심은지가 엊그제데 쑥쑥 <웃음> <숙소> 올라왔어요 애들도 <웃음> 네. 많이 컸죠 벌써? 네. 아니 심은지가 엊그제데 이거 진짜 <웃음> 네. 마늘 심으시는군요. 어제부터 심기 시작해서 이제 마늘 심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 근데 마늘이 예 네. 우리가 알고 마늘이 아니에요. 어 올해는 어 여기 마늘 위에 달리는 주화 있죠? 주화. 예. 네. 주화를 따서 이렇게 건조를 시키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그게 주화군요. 예 네, 마늘 그 우리가 위에 달리는 주화를 네. 따서 이렇게 실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심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년 후에? 네 어... 일반 마늘을 심을 때는 작년에는 저희가 기계로 해서 기계 파종을 했거든요 기계 정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동글동글 둥굽니다 네. <웃음> 기계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뒤집어져서 심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뒤집어서 심겨져 버리면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네. 돌아서 올라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 일정하게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 사람 손으로 꼼꼼하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요게 뿌리 쪽이고, 요게 위 줄기 쪽입니다. 어떻게 심어야 돼? 그렇게 쭉 넣는다? 예, 깊이 파묻어서 이렇게 딱 심어주면은 그대로 올라옵니다. 금방 성장합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야 근데 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가 나죠? 어 여기는 이제 기존에 그 작년에 농사 지었던 마늘들 남은 것들을 이제 그 종자를 사용해서 쓴거고요 네. 이제 요, 여기 옆에는 세력이 조금 늦죠? 네. 여기보다 요거는 이제 그 주화를 생산해서 동글동글한 요단구를 심은 겁니다 이렇게 어, 아그단구를 심은 거라 네그이 차이가 좀 난다 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몸 안에 있는 양분을 최대한 엄청 빨리 올리거든요 네. 그, 새싹으로 해서 양분들을 올리는데, 이 당구 자체는 이제 사이즈도 조금 작고요, 마늘보다. 그리고 안에 있는 조직이 워낙 강하 단단하고 강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여기. 음. 당구 자체가. 근데 지금 이제 탄력받고 하다 보면은 거의 뭐, 지금부터 한 뭐, 20일 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차이 없게 눈에, 눈으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따라잡습니다. 음. 처음에는 조금 느린데, 어, 촉이 나서 올라오는 시간이 좀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차이가 조금 나는 겁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생겼을까 우와 <웃음> <웃음> 대박 <웃음> 뿌리가 벌써 이만큼 길게 나왔죠 뿌리가 엄청 <웃음> 길게 나왔네 이게 예.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 마늘 주화해서 주화해서 주화를 키우면 되면. 나오는 송마늘 어, 단구입니다 단구 네요 단구를 심었습니다 네야 저는 처음 봅니다 단구가 요렇게 지금 고대로 모습을 갖고 있는데 뿌리가 막 장난없이 나오고 있고 또이 대도 이렇게 지금 힘차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뿌리도 정말 실하고 네. 단구가 딱거기자잘 잡고 있네 네 지금 올라오면서 조금 잘려서 그런데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줄기 길이랑 네. 어 밑에 뿌리 길이랑 거의 뭐 뿌리가 위가 100이면 밑에가 한 70정도 차지를 합니다. 예. 뿌리 길이랑 위에 줄기 길이랑 그리고 마늘이 한이 정도 성장하죠. 네. 그러면 뿌리를 잘리지 않게끔 물로 씻어내면서 뽑아보면 뿌리 길이가 뭐한뼘 이상도 훨씬 더 길게 내려갑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어 경운 작업을 조금 깊게 하고 토지를 부드럽게 해서 땅을 최대한 깊게 갈고 이렇게 경반층을 깨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어이 뿌리가 땅이 부드러우면 자기가 가고 싶은 만큼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어 비료양을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가 비료양을 조금 더 넣으라 하거든요 사용량을 조금 늘리라 하는데 거기에 양분이 꽉차 있으면 어 사람이 30평 에서 사는 거랑 50평 집에서 사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넓은데 사니까 좋다 <웃음> <웃음> 그럼 지금부터는 또 어떤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음, 지금부터 이제 출연하고 올라왔을 때부터는 어, 살균제 음. 그 다음 살충제 한번씩 예방 차원에서 필히 사용을 한번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음. 어 영양제를 사용해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양제를 사용하실 때, 어, 지금 뭐, 잇마른 병이라든지 흑색 썩은 균핵병량이라든지 어, 뿌리 응해, 고자리, 파리, 이렇게 다 예방할 수 있게끔, 어릴 때 지금 피해를 받아버리면 성장 속도가 팍 줄어버리거든요. 어,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지금 정도 됐었을 때, 어, 마늘을 뽑아 올려주시고 싹 손으로 한번 보신 다음에, 어, 뿌리를 활착할 수 있는 수용성 인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또 사용하셔서 어, 사용하시면 이 뿌리가 훨씬 더 멀리 깊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또 있으니까 어, 살균 살충제 넣으시고 어, 종합 영양제를 한번 사용하셔가지고 작물들한테 어, 주기적으로 한번 주시면 겨울나기 전에 이 뿌리를 얼마만큼 깊게 박느냐 안 박느냐에 따라서 겨울 동해를 입고 안 입고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최대한 뿌리를 깊고 멀리 뻗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마늘이 성장을 잘할수 밖에 없겠죠 이야.. 음. 네. 이 시피놈가 올해 처음 요거를 심은거죠? 네야 <웃음> 너무 좋아 보인 이 상태가 네 요거를 내년에 이제 씨종자로 어, 어. 해서 밭에 또 증식을 하게 되면 은 F1 최고 좋은 그 씨마늘이 되는 겁니다 야, 요거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아요 <웃음> 네. 요거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제가 초기 와요. 네, 전화통에 전화 또 불납니다. 또 네, 느낌 옵니다 지금 이거. 야, 이 정말 아름답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제가 진짜 이농산 TV 하지만 정말 이 자연의 신비, 자연의 이 어떤 생명력의 신비를 또한번 느끼게 됩니다. 야, 탐이 난다 진짜 탐이 나. 이게 얼마나 더 클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Here we go! <laughs>